열반이 뭔지 했다 맛봐라, 하는, 열반받아라 하는 사람 나와야 돼요. 견성받아라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가 쉬, 쉽게 안 된다 이거 꽝인 거예요. 그렇게 쉽게 안될 이거. 실제 여러분이 읽는 주로 읽는 선문답들이 이루어진 당나라 때는 거의 사, 불성받아라 수준이에요, 대화가. 그냥 막 견성자들이 속출했어요. 성나라때 오면서 딱 끊겼어요. 당나라 때그한번 운이 왔던 거죠. 그때 한 선승이 요몇 천명씩 지도해서 막 부렸어요. 하도도 없어요. 그때 오면 그냥 다 선문답이에요. 오면 부처가 뭡니까? 다 바로 다이렉트로 뭐 잡다한 질문 하지도 않아요. 뭐 지옥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하지도 않아요. 딱 만나서 불성 꺼내봐 이거예요. 바로 대뜸 대답이 불성 꺼내주세요. 제 불성 꺼내주세요. 이거예요. 부처가 뭡니까가 뭔지 아세요? 내 네, 불성 꺼내주세요. 그래 커피나 마셔. 그래 똥막대기야. 그래? 하고 몽둥이 꺼내서 막 패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불성을 바로 주기 위한 작업이에요. 불성 달라니까 바로 주는 거죠. 애초에 주고받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지만 느끼게 해달라니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임재선님한테 가서 불성 느끼게 해주세요. 불성 좀 보여주세요. 그럼 멱살 잡고 흔들어버려요. 귀에다 소리 지르고. 사흘간은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른대요. 확 해버리면 사흘간은 정신없겠죠. 곧에 불성과 만나는 거예요. 단식하시면 불성 만납니다. 에너지가 하나도 없으니까 망상을 부릴 에너지도 없거든요. 그, 그때 쉬게 되겠죠. 그러니까 몰라 밖에 안 되겠죠. 그때 불성을 만납니다. 근데 밥 먹으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라토너들은 달릴 때, 달릴 때 이제 막 엔돌핀 막 폭발하고 할때 불성을 만납니다. 그래서 계속 달려요. 제가 아는 분이 그랬어요. 다 무리가, 무릎이 이제 무리가 와서. 무릎 인대가 나가서 못 달린다고. 못 달리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게 사라졌그 캐락. 그걸 이제 어디서 만나냐는 거예요. 몰라 해보시라고. 몸안 상하고도 얻을 수 있다. 몰라 해보시라고. 다, 다 나름의 체험이 있다니까요. 불성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다 했다니까요. 그게 그거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서 못 그럼 목자의 제일 기본 역할이거든요. 성령을 소개해 줄수 없고 설명해 줄수 없고 안내해 줄수 없다면 저는 기본 자질 안돼 있다는 거예요. 절도 똑같아요. 견성으로 바로 인도해 줄수 없다면요. 그럼 고승 역할을 하면 안 되죠. 멘토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안타깝다. 열반을 그렇게 어렵게 하면서 지금 남방 불교도 가면 열반 여러분, 남방불교 하면 열반, 에타 열반 받아라, 바로 해주나요? 안 해줘요. 못 해줘요. 그런데, 이 얘기만 드릴게요. 부처님 때, 부처님 때, 시간이 걸리지 않는 열반 받으러 빨리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빨리 와서 열반 확인해라. 그러면서 실제로, 부처님 때 알아 안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주일에서 보름 사이에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가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지금. 그때 인도인들보다 지금 우리가 수준이 떨어질까요? 영성이 떨어질까요? 아니에요. 훨씬 높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일주일에서 보이면 아란이 나왔는데 왜안 나올까요? 그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그거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배우러 와라 한 사람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니 자 말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도 책임져야 되니까 오늘 다 견성하고 가세요. 가실 때는 견성하고 가세요. 이미 대부분 하셨겠지만 요즘은 제 강의만 보다 견성한 분들 체험담들이 계속 카페에 올라옵니다. 학단 강의 듣다 보니까 이제 뭐 참나 체험 정도는 알겠고요. 뭐 이제 양심이 어렵네요. 뭐 이런 강 체험기들 올라오면 제가 뿌듯하죠. 야 이거 성공했구나. 먹혔구나.